최근에 민주당 황은하 의원이 장관을 겨냥해서 최근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국가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잘못 알고 계시네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뭐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류 멀루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저는 이 나라의 음, 깡패, 마약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천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음.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또 법무장관이 나와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들이닥칩니다. 바닥에는 쿠킹 포일과 빨대가 널려 있습니다. 19살 A군 등이 마약류 의약품인 텐타닐 패치를 쿠킹 포일에 올려 열을 가한 뒤 들이마신 겁니다. 텐타닐 사용한 것도 있네요 이거. A군 등 14명은 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펜타닐 패치 처방을 요구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에 의사들은 큰 의심 없이 처방해줬습니다. A군 등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 부산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뭐예요? 세 장, 소물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펜타닐 남용이 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개월 만에 경남과 부산 지역 12개의 학교로 퍼졌습니다. 이 기간 고교생 23명과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펜타닐을 구입하거나 들이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처방 가격보다 10배가량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상가 모여서 같은 화장실에서 어, 4, 5명이 같이 공동 취약하고 서로 SNS를 통하는지 메신지를 통해서 공유하고 경찰은 A군을 구속하고 고교생 9명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4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병원 25곳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합동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